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음식은요 국내산 돼지곱창과 국민가시 떡볶이가 만난 와룡식품의 곱창떡볶이입니다 이 와룡식품의 곱창떡볶이에는 돼지곱창이 초벌되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킬 때도 돼지곱창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또내 초벌된 그 돼지곱창인데 이 초벌기계가 와룡식품에서 특허받은 초벌 기계라고 합니다. 이 기계에는 그냥 참나무 칩이 아닌 진짜 참나무를 사용해서 초벌 되기 때문에 불량도 은은하게 나고 엄청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한번 오늘 먹어보고 여러분. 식으면 식으면 더 맛있다고 써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조리 한 후에 한김 시키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조리 방법을 보니까 우리 뭐 편의점이나 뭐 이런 미키트 살 때에도 재료 넣고 물 넣고 끓이거나 아니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한 해동 후에 그냥 이 종이 껍질은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비닐은 살짝 벗겨가지고 전자렌지에 3분만 돌리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? 저같이 요리를 정말 귀찮은 사람에게 물도 안 넣고도 되고 그냥 저, 전자렌지에다 넣기만 하면 돼서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기 곱창 떡볶이 함께 와롱식품의 제육김치 덮밥도 같이 먹어볼건데요 제육김치 덮밥에는 천나무 장작불로 구워낸 갈매기살이 1인분 통치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김치 제육덮밥과 고부장떡볶이 한번 조리해 갖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조리를 해왔습니다. 너무너무 간편한 게물안 넣어도 되고 그냥 해동시켜서 전자레인지에 조리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우선은 곱창떡볶이 응? 그리고 얘가 김치 제육덮밥 와. 이거 딱 여는 순간 지, 전자레인지에 그불향이 엄청 가득해요.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 돼지 곱창은 잘못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잡내가 그래서 우선 돼지 곱창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하, 맛이 어떨지 어 곱창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돼지 곱창 와, 돼지 곱창 곱창이 쫄깃쫄깃하고요 와분량 제대로다 분량 제대로 그리고 살짝 매콤한데 달달한 맛이 좀 강해요 음.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잡내 하나도 없고 입안에 불량이 싹 퍼지는 게 와. 이번에는 고창과 떡볶이. 고창과 떡볶이. 고창과 떡볶이. 어 근데 이 양념 되게 맛있다.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게 음. 이렇게 이렇게. 떡도 쫀득쫀득하고 고 곱창도 쫀득쫀득하고 와 입안에서 불량이음 불향...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이 김치 기획밥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김치도 들어있고요 김치도 있어요 음어불량불량 그리고 밥도 그냥 흰밥이 아닌 볶음밥 밥에 김치 올리고 비벼 먹지 않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왜냐면 이소스 맛있어서 떡볶이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서 먹겠습니다 김치 고기까지 음! 김치 아삭아삭하고요 고기 식감 너무 좋아 제가 갈매기살 좋아하거든요 음! 그리고 진짜 이 떡볶이 소스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볶음밥이니까 볶음밥에 이렇게 비벼서 고장 음. 음. 김치도 먹어주고 음.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, 맛있어, 맛어 그리고 여기 또 국내산 어묵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묵 음. 올려주고 해서. 어묵은 부드럽지? 곱창이랑 떡은 쫄깃쫄깃하지요? 음음 소스가 뭐지? 소스 소스 왜 이렇게 맛있어? 참나무로 구운 솔직히 이거 딱 맥주 땡기는 맛이다 진짜 이 곱창이랑 음 원래 돼지곱창이 식으면 식을수록 더잡내가 강하거든요 얘는 제가 아까 조리하고 지금 살짝 많이 식었는데 잡내 전혀 없어 음음떡 이렇게 주면 음 어묵에 떡볶이에 곱창 장은나 올려서 이렇게 네 오늘은 와룡식품의 곱창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저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선은 돼지 곱창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불맛도 많이 나고 매콤하고 달달하고 와 떡볶이에 갇혀야될조건다갖췄어어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떡볶이랑 곱창이랑 그리고 이 김치 제육 떡밥 하, 고기가 너무 맛있어 부드럽고 씹힌 식감도 있고 김치도 맛있어 아 진짜 이거 맥주안주로 딱이에요 여러분 저 빨리 어, 맥주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프라이팬에 조리도 가능하거든요. 근데 프라이팬 넣으실 때는 좀 맵다 싶으신 분들은 물 같은 거 넣으시고 양파나 깻잎 넣으시고 그다음에 살이 사리, 라면 사리나 쫄면 사리나 당면 사리 넣으시면 좀더 푸짐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격도 괜찮고 캠핑이나 어디 갈 때도 다괜찮을것 같아요 진짜 제,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맛은 기본이고 물안 넣고 그냥 바로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그게 제일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거 깻잎 넣으면 깻잎향 죽여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어. 한번 요거는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